프라우스가 깨달았다. 아티스트들은 해야 된다고. 그 다음에 찢어버려야 된다고. 이 커튼, the m o s 세계의 어떠한 가장 요소가 보일 수 있다. 의미가 되고, 그냥 뭐, 경탄의, 경탄의 약이 뭐, 될수 있다. 여기 앞에 문장 보면, not only i s 이것뿐만 아니라, h a v 그, 습관은 cut off from things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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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다시, 이못 봤던, 네. 봤던 것을 다시 볼수 있다. 근데 아, 이게, 그 결과군요, 그래서. 결과군요, 네, 네. 그래서, 이, 이제 이것이 보인다고 했는데, 앞에서 이못 봤던 게 보여야 되니까, 이 A에는 이, 이 의미가 들어갈 것이고, 그래가지고 네. 이거랑 의미가 가장 비슷한 패밀리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이것 또한 철학자들의 일이래요. 네. 얘네들 말을 인용해보자면, 네. 철학은 네. 병탄과 함께 시작됨에도 불구하고, 네. 그 병탄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오직 네. 다아진대요 My first penetrating heavy curtain. 그러니까 이러한 위에서 말했던 이 커튼을 개인에도 똑같이 커튼을 그냥 찢어버려 침투해야 된다. 그것으로부터 이제 경탄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. 그래서 그 습관은 특히 그 뭐냐 독특한그 철학적인 제, 아, 주제래요. 그러니까 habit, 습관은 답을 제공한다. To the problem of the self.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.